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연마미소의 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마일 네 저의 영상을 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미소지으면서 본다 두 번째 눈을 감으면서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다가 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